어? 나도 브라운이구나. 어, 나랑 똑같은 거네.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한국이아 네. 감사합니다 네잘 놀다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 근데 역시 찜질방 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여기 국밥집? 순대국밥? 맛집인가 봐아 여기가? 네. 좀만 기다려보자 나도 아. 기리 싫으니까 서울은 다 이걸로 하는 거 같아 난 처음 봐 옛날엔 다 말하는 거 같아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뀐 거 같아 아 수육해장라면, 순대해장라면 형이 부다 땡기는 걸로? 너가 먹는 건데? 응. 형이 다 땡기는 걸로. 근데 이거 고기랑 둘다 들어가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 나 나눠 먹을까? 어, 큰것 같은데? 응. 주문할 거야. 콜라가 맛있어요. 이건 이거는 뭐 순대국밥? 응, 순대국밥. 근데 순대가 뭐 있어요? 그럼 아 바대기 없나? 바데기 순대가 많이 안들어있 한데 네개 들어요. 그냥 얼큰한 국밥에 그냥 면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요아 그래? 얼큰한 국밥에 군수 안 좋아해? 군수 좋아해. 봐봐 맛있다. 남자는 얼마나 맛이 차는 던킨 도넛 오케이 형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요 만약 이렇게 글레나 이렇게 얇아하려는이 아이스 라떼 하나랑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예요 그래서 좋아 이거 고등한 거랑 부드러운 거 비슷하게 있는 요 부드러운 거 주세요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보고 호주 커피가 맛있는지 이게 맛있는지. 냄비 음, 커피? 어. 음, 네. 커피를 이렇게 먹어야 돼? 간단 <웃음> <웃음> 커피 자체가 되게밍명하데 호주가 확실히 커피는 잘해. 어 먹어라. 오케이, 타시죠. 앞에 타요, 편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힘들 제임스 아이고, 기사님 맞으시죠? 아, 아, 아. 기사님 맞아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 이 블랙 부르셨죠, 블랙? 예. 예, 감사합니다. 형님. 어이. 같이 해셨어요 그럼. 노력하시더만요. 야. 씨. 너 진짜 왜 이렇게 늙었냐? <웃음> <웃음> 제가요? 어. 아닌데. 아, 진짜 늙었네. 안 늙었는데. <웃음> 서울 사람이라서 저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대단해 안녕 네네네 번오이 좋네 좋네 깔쌈 맞지? 어 이거 뭐야 이거 귀여운데요? 이거 귀엽다 이거 여기 올래 끼는 거예요? 응오 아 네. 응. 어. <목소리도> 어릴 때 배우면은 미호처럼 30, 30 넘어서 배우면 향기가 있어 레디? 좋은 차야 돼 그때. <웃음> 아니 이 정도만 진짜 레슨을 사신 몇회받았다 아. 어, 프린스쿨 왜 모르지? 모녀들이 뭐 없었나? 왜 그래? 왼쪽 왼쪽 미요 잘하네. 저 카카오만 다니거든요. 짬바가 있죠. 아 역시 잘해. 네비? 어우 잘 치신다. 이렇게만 다치고 1번, 2번, 3번 자세히 들어가야 돼. 어우, 천우영 잘 치네. 아니 왜 그래? 치는 뭐야. 것도 2번, 2번, 3번, 2번 네. 따로 있구나. 나에서 어, 좋아요. 공원 맞추는 게 어디야? 뛰고 있다. 내리? 어, 될 겠다. 그래도 감이 가비인데 어? 몸도 Ready? 제대로 못 맞추는데 원래 처음에. 몸을 몸이랑 비례를 맞다 있어야 돼. 어, 일난다고 어, 제가? 일나지 말라고. 어, 일나지 응. 말고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나아지고. 이거 <웃음> 지금 불야되는거 아니야? 아, 예, 아 그래도 순천에서는 그나마 조금 잘 맞았는데. 근데 뭐 소리가 안 맞아. 아. 참 알겠는데. 내딱 미채 쳐 볼구나. 어제 볼링 칠때이 똑같은 소리했어요. 아 순천 볼링장은 아이 기름이 너무 많네. <웃음> 술 먹으면 또술 <웃음> 먹고 있치잖아술 <웃음> 네. 아, 너무 많이 마나 왜 이렇게 안 맞지? <웃음> <웃음> 자 치면 자기가 치는 거고. 가고 싶은데 가십시오. 제 결정장애라서 못 골라요. 오늘 <웃음> 하루 종그 <종일> 됐어요. <웃음> 어디 갈래? 아형저 아무거나 없습니다. <웃음> 그래. 어디 갈래? <웃음> 아 아무데나 줬어. 원래 <웃음> 아무거나 줬습니다. 아, 어. 어, 오. 하고. 오, 오. 야, 잘 쳤다. 네. 어. 너 170이나 쳤어? 나. No. 그 그래, 얘는 여자 거기서 치잖아. 응. 네, 어. 네. 어? 그렇지! 아, 오우 야! 잘다 뭐야? 잘한다. 네, 그래 그런 감이로 치면 돼. 근데 원래는 못재전상인데. 아니 되게 감이 좋네. 너 골프 제대로 배워봐 봐. <웃음> 에이! 키피우스 키어우스 그럼 이리 와! 내려요? 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아유, 환... 빡세네 빡세! 하하으 하! 형잘 여기! 오케이. Let's go, let's go. I'm going 이거 go. w k g o i n 경량 o 이 h i p 한 건데 Wow. I'm g o i n 아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가위 살짝 쪼여도 돼요? 어, 없어. 나중에 기름칠한 시작했는데? 어, 아, 어 야! <웃음> 아, 이미 훨씬 낫다, 명아 아, 명목이 손 부드럽네. 부드요 여자들이 좋아하겠 굉장히 러지네 응. 야, 다 아, 한번 밑으로만 알았 아, 그럼 바로 이렇게 <웃음> 여자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마사지 오랫동안 <웃음> 천천히 해주면 다 들어왔다 에브리띠 오케이야오케이포콘카 사마리카악 자 사장님 들어봤어요 아예 땡큐 땡큐 이 부분? 이어지는 부분? 어 그거 좀 해달라고 아. 어. 내가 잘랐는데 고유값도 아. 못 잘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1인샵들 지금 미용실 개체수가 1.5배에서 2배가 늘 거야 yeah. 대한민국에 네. 다들 대응 미용실에 나와가지고 자기 거 하거나 3 4만 모여서 다 한다는 거지? 좀큰 미용실들이 좀 죽고 어, 그리고 이름 없는 큰 미용실들 있지? 네. 다 작살났잖아? 뭐농데 어, 길이 한번북잘르고숲 바박 치고 끝!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저녁은 풍년집 숙성고기야, 숙성고기 이거 마늘 아닐까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부드러워 네. 부드러워 네. 아재 뭘뭐 야. 야 Teaching? Okay. Oh. Hey, hey, e y h e 이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 리 y hey, hey, hey, hey, h h h y y e 그.. 뭔.. 라 무슨 홍샤오 약간 그런 얘기 있잖 아, 소 아. 에다가 못하면 뭐 이거 뭐, 소이야먹는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하 아 그거는 너 맛있다. <웃음> <웃음> 내가 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희한한 게 영어는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잖아. 근데 중국어는 동사가 두 개야. <웃음> 어떻게 동사가 두 개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아 I e a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해 I eat go. 말이 안 되잖아, I e 고 t g 자체가. I go to e 이랬는데. I e 고 t g 이랬네. e 아, t i n g going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치, 그치. 맞지? 음, 맞잖아. 맞 음, 워, 어, 취, 칠 어. 이래 되잖아. 워, 어, 취, 취. 취, 취. 칠, 어. 어. 어. 어. 반. 워, 취, 취, 반. 응. 그러면 취는 뭔데? 취, 가다. 혹시 지 응. 먹다가다 두개 했잖아, 지금. 먹다가다. 응. 응. 근데 중국말은 형님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그래머적으로 접근하면은 어 약간 어 저도 그래서 놀때못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배운 거잖아요 그냥 문장을 외워버려야 되냥냐 쏘잖아 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예 한번 비벼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야 장면? 나 짜요 당신은 짜장면이에요? <웃음> 짜장면 <웃음> 어때요? 응 음. 바이 <웃음> <웃음>